이제 얼굴 나와도 되는 거죠? 지금 앞에 서 있는 네, 거는. 네, 네, 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신발 박사 이윤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온 이곳은 바로 킨텍스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서울 슈즈 앤백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슈즈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슈박람회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열리는 슈앤백 박람회에 여러 가죽 업체들과 신발 업체들 그리고 학교들 여러 곳이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람이 많이 불어 안녕 이0 1 9 서울 슈즈 앤백 망남에 혹시 네. 중창에 쓸만한 사, 4mm, 5mm 정도 되는 가죽들도 있어요? 이게 그런 용도이긴 한데 절이, 이건 얇아요 아, 5 m m 까지 나와요 4mm까지 나오는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걸 포개서 쓰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 겹쳐서요? 네두꺼우면 네. 네. 네. 취급하기가 너무 저희가 그, 어, 어렵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태구루 패션 디자인 고등학교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패션 디자인 제품과 어디 있는 서, 학교예요 도봉구 쌍문동 쌍문동? 네. 그러면은 신발 디자인 배우는 거야? 네 어, 신발하고 가방하고 시각 디자인 분야를 배우는 제야을가요 일러스트레이터나 네. 포토샵이랑 네. 포토샵 에 3D 맥스 까지 대단하다 원시면 가져가셔도 죠 아니요 저는 대학교에서 네. 학생들 가르치는데 그 패션하고 슈즈 전공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디자인하고 하는 학교들이 사실 많이 없으니까. 이가 이길 믿길... 소재단이어가지고 제품과 만들어지게 되는. 무슨 무슨 재단? 소다. 소다? 네. 아 소다 재단이 저희를 인수하면서 색으로 학교를 바꾸면서 제품과가 생겨서 그때서부터 신발을 시작하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제품들이 저 2학년 과정에 음. 수록돼서. 프디 가서 제작되는 그러면 디자인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작되는 패턴부터 해서 다 배워요, 혹시? 디자인을 하고 패턴을 이제 공장에계 공장에서 하시고 같이. 안녕하세요. 얼굴 나와도 되는 거죠? 지금 어, 앞에 서 있는 거는. <웃음> 다른 데는 아닌데 여기 신발이 있길래 이제 와봤어요. 요 그냥 촬영해서 저 유튜브 그냥 올려요. 오, 유튜브? <웃음> 아, <웃음> 아 없어 없어 없어 해군 유튜버 출출 이것도 다 그럼 학생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 학생 작품이라서 네. 여기는 의상 디자인과에서 학생들이 만든 거라 그러면 디자인 의상 디자인과가 있고 저 여기는 제품 디자인과고 제품 디자인과가 그리고 있고 비즈니스과 웹 디자인과도 있어요 그럼 제품 디자인과에서 신발을 안녕하세요 네, 제품 디자인과서는 에 백이랑 주얼리랑 신발 이렇게 아 그렇게 네. 다, 그럼 학생들이 디자인만 하는거 이건 아니, 옷은 다 옷은 직접 만드는거예요 옷은 직접 만들고요 네, 패턴은 아, 어떻게? 패턴은 그.. 네다 따서.. 네, 다 타서, 아. 네. <웃음> 학교에 미싱기도 있어서 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좋다 직접 해야죠 네 <웃음> 밖에서 봤어요? 밖에서 왔어요 이거 무슨 아. 촬영하는거예요 그냥 내 일상용 촬영하는거예요 아.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요. 아 진짜요? 네. 어느 대학교요? 대전에 과학기술대라고 아 있고. 아 저기 어. 거기 알아요? 아, 아, 아 디자인, 거기 저는 서울 가게도 옆에 음. 살아요. 아 그래요? 저도 그 옆에 살아요. <웃음> 어. <웃음> 어. 그럼 신발 그런 거. 네, 네, 전 신발 제작하고 패턴하고 뭐 디자인하고 이런 거 메이킹 가르치고 있어. 요 어쨌든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하니까 기특하네요. <웃음> 네. 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자, 일단은 모니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속도는 3km부터 시작해서 제가 맞춰드릴게요. 적응되시고 속도가 맞다 싶으시면 그때는 이제 놓고, 네. 점점 정면 보시고, 네, 측정해주세요. 걸으셨을 때, 예 걸으셨을 때, 예, 힘으로도 나타내고, 색으로 압력으로도 나타내세요. 힘을 주고 압력이 또 발생하니까. 그, 이거를 이제 힘값으로 나타내고. 예. 압력을 색깔로도 표시합니다. 10도고 7도면 정상범위에 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어피아나리스 버터플라이라고 표현하고요. 네, 오늘 제가 슈즈앤백박남회에 오늘 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그런 박남회였어요 신발에 뭐 종통적인 슈즈 브랜드들이 많이 온것 같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냥 신생 브랜드들이나 뭐 기술을 조금 뽐내러 오신 브랜드들도 있었고 제가 원하던 그런 슈즈에 관련된 것들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가죽도 마찬가지로 세 군데 정도 밖에 안 와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성과는 하나 올리고 가네요. 좋은 브랜드를 하나 찾은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오늘 서울슈즈 앤 박람 강남 백박남회는 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혈박사의 용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